어, 여기 우리 카페 입사 관리자 화면에 마켓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내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을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유니프 티몬 그 외에 해외 쇼핑몰까지 해서 여러분들 상품을 한 번에 다 관리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라 기능이 이 마켓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플레이오토라든지 사방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동하는 마켓들을 기본이라는 메뉴에 마켓 계정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마켓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온을 사용하겠다 그럼 롯데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마켓 연동을 해주고 티몬 어,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스마트스토어 이런 식으로 연동을 다 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마켓으로 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을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지금 연결해놨는 마켓에다가 등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켓으로 등록하지 않는 았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상품을 마켓으로 보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어서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마켓에 그 부분을 온오프로 선택을 해 주시고 상단 부분에다가 해당하는 어, 마켓의 카테고리를 여기에다 검색해서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명함이니까 명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함에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 요렇게 선택을 해주고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는 거죠 요는 마켓에 따라가지고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선택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다한 다음에, 이제 마켓으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켓별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느낌표가 떠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신 것처럼 필수 칸이 있는데 이 필수 칸이 바로 여기 있는 상품명, 판매 가격,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상세 설명. 상품 페이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원산지가 필수 표기 사항이기 때문에 상품을 카페24에 등록을 하실 때에 원산지는 꼭 표기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여기에서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외에 뭐 판매기간이라든지 AS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켓을 연동을 해주실 때이 부분을 세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판매 정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배송비 설정까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을 뭐 가격비교 사이트 등록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다 이런 오류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전송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픈마켓에 카페24의 상품을 내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카페24 자체 서버에 여러분들 이 상품 페이지를 올려놓으신 상태시라면 여러분들이 카페2 4의 상품을 올리실 때 카페24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카페24 서버를 이용을 한다는 라 이야기는 어찌 보면 여기 카페24 서버가 있고, 카페24 서버가 있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오픈마켓 들 여러 곳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페24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이곳에 등록할 때는 이곳에 있는 서버에 있는 이미지가 카페24 자체에서는 무료로 사용이 되는데, 무료로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마켓에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서 이미지가 전송이 되면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호스팅 호스팅 이거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게 되시면 은 여러분들이 마켓에 내보냈을 때 상세페이지 이미지가 다엑스바로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호스팅을 마켓플러스를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미지 호스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호스팅비는 월에 3만원 정도 해요. 3만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방넷이라든지 플레이오토라든지 이런 다른 통합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때 비용이 대략 한 제일 저렴한 데가 10만 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비싼 데는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에 이미지 호스팅 비만 월에 3만 원만 내주면은 카페에서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오픈마켓에도 여러분들의 상품을 내보내기 해서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이미지 호스팅을 결제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 네, 올려서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부가기능의 기본에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미지 호스팅을 해서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신청하셔, 결제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X바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마켓 플러스 이용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설정하는 거예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당하는 마켓의 상품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마켓에 따라가지고 상품에 따라서 어, 카테고리도 달라질 수 있고 배송 정보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템플릿 등록이라는 걸 이렇게 눌러서 계정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템플릿 명을 제가 식품이다 라고 하면 식품이라고 적어주시고 기본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원산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산지 표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곳을 표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판매기관과 as 안에 뭐 반품 교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as 연락은 우리한테 어디로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상품명 앞과 뒤에 수식어를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 더 쉽게 찾으시려면 마켓의 이름을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한칸띄어쓰게 해주시면은 상품명 앞쪽에 여러분들 마켓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웬만하시면 넣어서 그 사용해주시면 나중에 가격비교 매칭하실 때이 브랜드 이름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부분은 웬만하시면 넣어주시면 좋겠고 배송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마켓에 오픈마켓들에 한 번씩은 다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신 다음 접속하셔서 이 배송 정보를 등록을 해놔야 그 마켓에 있는 배송 정보 내용을 끌고 와서 카페24의 이 템플릿 부분 또는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 배송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 정보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입을 해주시고 반품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격 비교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넣으셔가지고 인증대상이 아니면 인증대상 아님으로 해서 상품정보 제공고시까지 저는 보통 기타로 많이 하는데요. 상세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는데 이런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상품을 내보내게 하시게 되면 이 템플릿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상품 등록하실 때에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특히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이가 의류, 의류다, 아니면은 뭐 악세사리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카테고리군이 정확했을 때는 템플릿을 한두 개만 만들어도 카테고리가 같은 카테고리이니까 굉장히 편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주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마다 다 다르다. 저 같은 경우에 위탁보매회사들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배송 정보라든지 등록해야 되는 곳들을 좀 여러 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처음 단계에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에 따라 가지고 템플릿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송 세트라고 있어요 전송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마켓에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켓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마켓에 내보내는 기능도 다 가능하지만 주문이 들어온 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주문 들어왔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발송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송장번호 여기에서 넣어서 전송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마켓에 다 송장번호가 다 각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내가 만약에 어, 9대 쇼핑몰을 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그 해당하는 쇼핑몰들 별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 여기 카페24 하나에서 그 마켓들을 다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편안하게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부가적인 설명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마켓플러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좀더 자세한 영상 카페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있는 영상들 활용하셔 가지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